어, 저 지금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야 돼요? 포탈. 초록색 꼬리. 아, 대박. 뭐야? 왜요? 회장님, 저 어둠, 안 아, 선님 비룡 님이최대저어둠어 얻으면 안좋어아 예. 여기 설치 안 되잖아요. 아저 앞에서... 네. 아, 이거... 이건 제일... 아, 니거 천양... 벤치는 어디 갔지? 앞으로 쭉 와요. 아, 뛰어가고 들어 뭐야, 하니까... 아, 저 위에... 내가 공을 살게요. 가자. 예. 얘 데리고 가죠 예. 예. 더라이트 예. 렉스? 렉스 뭐지? 어? 예. 예. 있다.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킬꾼님 아직 기다려야 치킬, 되잖아요 이거 시키긴 하는데 이거 판정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거 없는게맥 가져오는 게 나을 거예요 맥 소환해요 제가 지키고 있어요 여고... 한 넣어야 될 같아요. 야... 개미지가... 히크... 히크... 히크아 저... 저 지켜드렸구나 예. 네. 수술 안왔마도로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직 안튕겠죠네 아직 백퀄이 쎈거 같기도 아니, 아니, 택할 잘안 맞아요. 빨리 때려주세요. 네, 그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스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야은 공룡이 원래 안 나오나? 어 이제 나온다. 카르카가 씹는 게좀 빠른데? 참. 어. 그래. 몇몇 e 에 맥은 4천 긁어서 2방이고 카르카는 2번 씹어서 3만인데 어이. 왜 똑같이 부서지는거야 이거 어이가 없네 뭐야 스요네스 빨리 부서주세요 음. 음. 내게 아 이거 짜증나요. 뭐다 뿌리해야 돼요 이거. 네. <목소리> 여기 서버 뭐 제노원 보스 미션 깨야 돼요? 네다 네, 깨야 돼. 와. 나만면뭐 떠나자 그거요? 나가면 아. 네, 뭐. 아뭐어뭐 그, 서바이벌이었나? 에서바이벌 네, 에 네, 그거. 아 어, 지금 하러 왔어요. 한번 봅시다 내지서그 네, 뭐냐 부족 초대해주안돼 부족 초대 되있잖아저안되어있안돼있어요안있어요봐 안 <목소리> 초기화했잖아요 밑어 <목소리> 진짜 리모카 안들리는데? <목소리> 오우 아, 들어봐요 어, 어, 어, <목소리> 들어지잖아요 여기 안에서 안들어 이제 아, 그래요? 캔슬하면 그 무게적으로 누가 눌러 줘야 돼요. 시작 시작하는 거는. 아, 그래요? 어, 아, 그럼 편한 예, 여러 명이서 가죠. 저도 갈게요. 어차피 깨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픽업해서 안들어 가지겠죠? 이거? 예, 네, 해 봤어요. 킥업이 되면 빨리, 조금 빨리 켜 빨리 켜. 오. 미션 키기도 누고있을요 카드 카말고그폰 탈게요. 저는. 이거 누, 이거 인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크했어제크켰어 <놀람> <켰어요>, <놀람> 아, 오케이. r e a Here we go. 돌핀. <놀람>